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자 파워포인트를 많이 다뤄 보시지 않은 초보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인데요 바로 나만의 파워포인트 기본 세팅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들도 있고요 <웃음> 뭐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세팅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만지신지 얼마 안된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배워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세팅을 해볼 것은 빠른 실행도구 모음입니다 빠른 실행도구 모음이란 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따로 세팅을 해 두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빠른 실행도구 모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보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되게 단촐하죠 저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게 많이 없고 여기 있는 이런 정렬 기능들을 제일 많이 세팅해 놓는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거에는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등의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이런 세팅을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왼쪽 상단 파일로 가셔서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팅이 되어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선택하셔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형식이죠 이것을 제거해 주시면 없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세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릴 건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쓸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추가하실 를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죠.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안 나와있다 할 때는 무조건 모든 명령에 들어가셔서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그럼 왼쪽 상단에 생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단 메뉴에 비어져 있는 이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게 여기에 추가된 만큼 슬라이드의 크기와 보는 화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그냥 메뉴 위에 빠른 실행도구모음을 표시하는 편이에요 훨씬 낫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내가 그림을 정말 많이 삽입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라고 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나는 만약에 빼고 싶다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추가하고 그리고 삭제해서 나만의 세팅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만의 세팅을 만들었는데 어이 세팅을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옵션에 다시 들어오니까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져오기와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설정해 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파일로 저장해 뒀다가 다른 컴퓨터에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본 설정인데요 두 번째 기본 설정은 바로 기본 도형과 글꼴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글꼴과 색상을 나의 스타일에 맞게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처음 켜서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한다고 라 했을 때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맑은 고딕에 18포인트가 나오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세팅이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기 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세팅을 해두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텍스트를 먼저 써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꼴을 넣어 볼게요 저는 여기에 나눔 스퀘어체 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 볼게요 그리고 글꼴의 크기도 28포인트로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둔이 텍스트 상자 자체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텍스트를 삽입할 때 삽입 텍스트 상자 콕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두게 된다면 그 이후에 텍스트를 하나하나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편한 것이 바로 기본 글꼴 설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본 도형은 어떨까요? 도형 자 이런 도형 색상이잖아요 그런데난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때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채워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색상인 예를 들어서 이정도 이 이런 색상을 선택해 볼게요 색상이 굉장히 괜찮죠?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볼게요 그 이후 도형을 다시 삽입하면 방금 전에 설정한 색상이 똑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둔다면 ppt 만들 때 이제 색상을 하나하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도형 색상을 주로 어떤 색상을 많이 쓰냐면 주로 이런 밝은 회색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밝은 회색을 쓰게 되면 색상이 그렇게 튀지도 않으면서 기본적인 디자인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서 쓰는 편입니다 꼭 응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안내선 설정입니다 이 안내선 기능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내선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에서 부터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냐면 자 상단 메뉴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안내선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내선을 껐다가 키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오게 된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긴 이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여기 마우스를 올려두고 왼쪽으로 옮기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 정도 나만의 틀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또 하나를 복사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하나씩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동시켜서 대략적인 파워포인트의 틀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해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럴 때는요. 도형을 삽입해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을 집어넣고 ppt를 만드는 편입니다. 어떤가요? 자, 이 틀에 맞춰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훨씬 더 깔끔하게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두시고 만약에 안내선을 다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다 바깥쪽으로 던지듯이 없애주시면 돼요 어, 그런데 다시 안내선을 생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기 누르고 다시 안내선을 껐다 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자 이렇게 나만의 파워포인트 기본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다루신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것을 꼭 숙지하시고 나중에 파워포인트 만들 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